자, 계약서를 쓰시고 한 방울의 피로 서명해 주십시오. 괴테의 파우스트 중 파우스트가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계약하는 장면입니다. 실제 실존 인물이었던 파우스트는 연금술로 세간의 주먹을 끌다가 등과 교환의 법칙으로 동생의 영혼을 악마와 거래하여 원하는 것을 얻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다는 괴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음악계에도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전해지는 뮤지션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 불리는 파가니니가 있죠.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니콜로 파가니니는 10대가 되면서 이미 당시에 나와있던 모든 연주기법을 마스터하였고 15세가 되자 하루에 10시간씩 연습하여 1만 시간의 법칙을 달성하고 17세에는 수많은 명성과 부를 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가니니는 방탕한 생활과 도박으로 연주하던 바이올린 마저 잃고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는데요. 당시의 화려한 생활로 말년에 병을... 어쨌거나 파가니니는 22세가 되던 해 금방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연주생활을 시작하여 종전보다 더큰 명성을 쌓아갑니다. 나폴레옹의 누이 동생에게 초대되어 궁정 가극장에서 지휘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유부녀였던 나폴레옹의 누이 보나파르트는 <놀람> 하지만 한 여자에게 정착할 리 없던 파가니니는 26세 이후 이탈리아 각지를 돌아다니며 연주생활을 하였고 그러다 33세에 베네치아에서 만난 여가수 안토니오 비앙카와 열애를 시작하여 등남까지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는 않았고 결국 파가니니의 바람 끼와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됩니다. 파가니니는 거액의 위자료를 물고 양육권을 얻었는데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워킹데드까지 하게 된 파가니니는 점점 건강이 악화되었지만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위해 연주회를 가리지 않고 치열한 삶의 마지막을 보내다 57세에 매독과 결핵으로 사망합니다. 파가니니의 곡들은 하나같이 지옥의 난이도를 보여주는데 그의 연주를 보고 자극받은 동시대의 천재음악가 프란츠리스트가 파가니니 초절기교 연습곡을 만드는 등개 오바를 떠는 바람에 이후 수많은 전공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초절정의 기교를 자랑하던 파가니니는 본인의 연주기법을 비밀로 붙였고 악보로 남기는 것도 싫어하였기에 그 기교의 상당수가 소실되었다고 전해지는데 프랑스의 한 악보상에서 파가니니의 곡들을 악보로 남기고자 하였지만 파가니니가 거액의 인세를 요구하여 소실되었습니다. 하가니니가 보고도 믿기지 않을 훌륭한 테크닉을 가졌기 때문에 악마에게 영혼을 판게 틀림없다 라는 소문이 난 것이다 라는 썰도 있는가 하면 혹자는 주변에서 바이올린에 무슨 수작을 부렸기에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냐며 하도 귀찮게 굴자 악마 드립으로 쉴드를 친게 중론으로 퍼진 거다 라는 썰도 있고 당시 워낙 기교가 좋은 연주자들이 많아 상위티어가 되기 위해서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으로 주작된 것이다 라는 썰도 있습니다. 초절정의 연주실력과 못지않은 방탕한 생활로 유명했던 파가니니는 영화로도 자주 재해석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가 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다는 라 사실에는 누구나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스트라디 바리우스 아마티와 더불어 바이올린계의 삼신기 중 하나로 불리는 과르네리는 파가니니가 가장 아끼던 악기였는데 도박비주로 원래 사용하던 악기를 저당 잡힌 후에 파가니니의 연주에 반한 극장주 리브롱 대령에게 파가니니 이외에 아무도 연주하지 않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안드레아 과르네리라는 현악기 장인가문의 현악기를 통칭 과르네리라고 부르는데 그중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와 비교되는 과르네리의 최고의 명기 과르네리 델 제수는 특히 대포라고 불리며 큰 음량을 자랑합니다. 파가니니의 연주는 화려한 데에 비해 음량이 크지 않아 델 제수가 그의 음악과 찰떡궁합이었다고 하는데요. 가장 궁금한 가격은 파가니니의 과르네리는 캐논이라고 불립니다. 지금은 그의 유언, 내 바이올린, 내 영혼을 이제부터 영원히 제노바에 기증하노라 에 따라 제노바 시청에서 보관 중이며 각종 콩쿨 우승자에게 파가니니의 과르네리를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파가니니의 작품들 중 가장 유명한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라 캄파넬라 즉 작은종이라는 별명을 가진 바이올린 협주곡 2번 사막장과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24개의 카프리스를 추천하며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 오늘 방송도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악마에게 조회수와 영혼을 거래하